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챔피언도 세트...입니다. 그냥 할줄 아는게 이거밖에 없지? 네. 또 세트. 뭐야? 뭐... 뭐 어쩌라고요? 뭐야? 이번 게임은 게임 시작과 동시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. 먼저 좋은 소식은 상대 징크스가 나갔다는 겁니다. 하지만 거짓말이라 다시 하기를 못한다는 거. 와 개쩔어. 그리고 나쁜 소식은 이제 제가 야, 됐다는 거예요. 와, 이게 더 쩔잖아. 그래도 다행히 흔쾌히 그러세요. 도움을 주겠다는 전글러. 저 녀석을 한번 같이 한번. 아마 케인 없을 거 케인 있 아니 <놀람> 너가 지금 뭐라며? 에코가 계속해서 탑을 봐줬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고 이제 에코 입장에서도 가도 못다는 탑을 계속 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. <놀람> 야에를왜어 죽어라 이 녀석. 어, 날려줘. 살려날라구 나를 여기서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Q 네, 여기서 못 따면 에코까지 망합니다 안키퀴 뭐지? 망했습니다 <웃음> 하지만 제 마지막 Q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잉퀴 뭐지? 에코 합동 공격 아주 좋았다구 <웃음> 뭐라 그래? 야 이제 팀의 도움 없이 혼자 해볼겁니다 더이상 임피되지 아 텔포를 타는 시전시간이 매우 길기때문에 이렇게 텔포를 타는걸 보고 빼도 문제있습니다 야! 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게임은 어느새 우리 쪽으로 다 넘어와 있었고 징크스까지 던져주는 바람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. 아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이 자식이. <웃음> <웃음> 죽었어, 죽었어. <웃음> 죽었다고, 죽었다고, 죽었다고. <웃음> 그렇게 아주 무난하게 바론까지 먹나 싶었지만, 에코가 강타가 없었습니다. 어, 쓰사 없는 걸 야. 야, 야! 하지만 상대가 승기를 잡았듯이 우리도 승기를 다시 잡아오면 됩니다 싫어요 행복하니 네 능력은 인정해주마 아니, 나는 무슨 쳐 맞기만 하고 게임이 끝났냐?